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의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 닷컴으로 제보해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아까는 이제 안녕 모듈 도발이었는데 야수에 딱 도발을 걸어주면서 성공을 하는 순간 도발도 이제 강해지고요 오저 선수 갈라지는 환영 이거였군요 아 카드가 서민토를사우리 아아 스크를 그렇게 키웠었군요 이걸 하려고 야 이거는 기절약 이유가 있었네요 아, 이유있는 플레이 그럼 도대체 포장하는왜 이렇게 정매를 그 전부 다 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아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자보초 살아남았는데요 아시나요 어떻게 보쇼하 어, 여기까지 자, 올라오나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탈락인기였는데 네 이러는데 푸더스크가 생각해볼게 라그가 있어야지 저게 다 유유타 플레이가 되잖아 칼렉도 할수 있다. 정말 감동적인데. 아, 잠깐만, 뭐야 이 버그는 버그님들 버그 있어요 이 게임. 아니 아잠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내 레커리오 이게 레커리오 얘가 너무 약해가지고 좋아 좋아 이러면 3파민 가능하다 오케이 잠깐만 어라브다 나왔다 레전드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독이 아니었는데 동날 얘가 이겼잖아요 원로그로 그래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선보 넣으면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은 아니죠 무조건은 아닌데 일단은 첨보로 바꿔야겠다 유튜브 제목 육성규모를 개만 등장합니다 아이고 JSI 일리링 간다 이상하게 풀렸네 게임이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위에서 만나자 나 칼렉 찾아가 찾아가지고 세질테니까 위에서 만나자 나왔다! 쌍앙고자 다쳐내 다쳐내 꼴베기시는 것들 다쳐내 근데 여기서 덤이 만나 오히려 그렇지 즈남 이거를 사고 돈이 또안 돼. 저 미룰 돌려. 방레코스. 여기서 나디나가 딱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자 이거는 얘로 돈이나 벌자. 자, 이거 다 덤이죠? <목소리> 아, 좀 아깝다. 사레. 고. 스 체력이 그렇게 체력은 다 높아서 어 확률이 더 줄었어 어떻게 하지만 구울 터트림 나이스아 어, 근데 구울 서준 잠깐만 야 이러면 어, 어, 나이스 나이날 쳐줬어 이러면 이긴거 같은데? 철수 응? 돼지 할라 그러지마 끝났다 이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고 좋고 <웃음> 고조 멀록들를총패했습니다요 그냥 굴러갈 선물 고맙어요 으요 어. 설마 와 이거 뭐야 시계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이도 그래 제씨 야조디야 이거 아 야조디야 제시 아나 살면 전자함수 처음 봤네 이거 야조디야 나 언제 적 야조디야 아니, 아니 이거 하고 있었던 거야? 학원 그냥 안 가고 집 왔다. 너무 어렵다. 아무런 똥꼬 벗고 팬티질러 후사대회 가져와. 학원 안 가고 그냥 집 왔다 축하드려요. 학원은 언제든지 갈수 있지만 지금 대회는 오늘 아직 못 봐요.